피철이네 너가 피시방! 우리 벌칙 정하고 가자. 진 팀은 라면을 만들어서 냄새만 맡기게. 어. 아아아아음아 자, 진짜 갈게요. 말이다, 진짜. 진짜. 자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준비, 하나 준비. 둘 셋! 자, 너네 제일 좋아하는 김치 육개장 신라면. 와아 진짜 맛있겠다. 아 대박이야. 여기. 엄마. 일리트. 여기 여기 여기 야 여기서 이겨야 돼. 나는 나는 각도또안 돼. 남자도 진짜. 아, 진짜로 진짜 못참못 참아, 못 참아. 오케이 오케이 할수 아, 있어. 주리 파이팅. 자야 야, 움직이죠 움직이죠. 오야야 재미 아 보이지 저희 저 먼저 먼저 떨어져야 돼요 선배님 저희가 더 먼저 떨어져야 돼요. 야 여기서. 나나, 신동이나, 봉사이가 먼저 죽으면, 패배의 원인이면, 말 놓기. 아, 진짜? 야자게임, 야자게임. 야자 야, 야, 야, 야, 일로 와. 야, 달려. 야, 집으로 또 때려, 집으로 또. 야, 이... 야, 야, 누구, 어떤 새끼야, 야. 야, 야 누구야? 언니, 미안해요. 뭐야, 누가, 누가. 누가 뭐 설치해, 자꾸. 야누구요 <웃음> 야, 왜 주먹이 안 나가, 이거. 야, 야 뭐, 맞아, 야, 뭐야, 이거, 야, 야야야 누가야? 야야! 야, 지우리야! 지우리야! 야, 야. 야, like? <유리아>. <웃음> 아, 오케이! 야, 오케이 오케이! 어디야? 아, 아, 뭐? 아 이거 연기 뿌렸어! 야 누가야? 언 뿌렸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잠깐만. 치사해, 치사해. 아, 잡아. 지금 잡아야 돼, 지금 잡아야 돼. 지금 잡아야 돼. Help me, help me!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누구야? 어디 있어요?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야 너는 프로 게이머란 놈이 제일 먼저 주단이. 너무 잘해. 아니 진짜로. 아아아아아아아아야이패패 패! 아아아아아아아할수 있어! 아없 뒤에 아 쟤 제, 제, 살리고 있다. 빨리, 빨리 가서 다시. 잠깐만, 잠깐만. 잠깐 걔한테 가야 돼. 잠깐만요. 누구야? 이리 와요. 감사해요. 분신이요. 누구야? 아니, 아니었어, 아니. 오, 진짜, 진짜, 또 왔다. 야, 이겼다. 뻑, 뻑. 저 킬리 봤어요. 킬리나. 대박이야. 진짜 자. 아메. 죽었어요? <웃음> 야 진짜 <웃음> 니네? 줄이야줄이야 둘한테 말라 혼내 어야너왜 죽었어? 물어봐 공상현한테너 네가 프로게이머야? 시작 너 진짜 프로게이머야? <웃음> 진짜, 아. 진짜, 진짜 진짜 프로게이머야? 진짜 <웃음> 신동아 신동한테 주비스 때렸죠? 시작 주비스 때렸죠? 죄송합니다 아, 개소, 개소, 그건안 됩니다 자 라면 들어올게요! <웃음> 재게로, 아, 재게로, 오 마이 갓. 어? 먹어야 돼요? 아니, 아니 냄새만 맡아 맡아야 돼. 먹. 뭐, 뭐 좋아해? 자, 안지. 매운 거 좋아요. 해 다행이다, 저거 안 걸려서. 어 감기 걸 자, 걸려. 야, 앞에 오, 뚜껑 오, 따고. 아, 냄새 여기까지 와. 아. 아, 가깝지 않아 다행이다. 오 마이 갓. 진짜. 자, 나갔... 진짜 죽겠어. 자, 나갔... 아, 어떻게 뭐. 광고 주변기가 내 코에. 와, 신 나는 거 봐. <웃음> 진짜 싫어. 시청자분들도 본 아니에요? 진짜 오랜만에 봤다, 냄새. 바로 냄비에 음, 물올리시 냄새, 냄새. 선배님! <웃음> <냄새. 웃음> <웃음> <웃음> 아, 뜨거냄물들어봤어 <웃음> 아, 아, 아, 아, 억의 냄새야. 저그라 채워. 야, <웃음> 야 너왜 먹어? 야, <웃음> 너왜 <웃음> 먹어? <웃음> 너? 아니, 왜냐면, 아이돌도 아니고 주비수도 안 하잖아. 아, 그러네. 아. 아이돌도 아니고 주비수도 안 하잖아. 자, 앉 아, 오케이. 와, 진짜. 자, 그러면, 자, 인지 진 진짜... 오래 버티거나 킬 많이 하거나. 아, 진짜야. 그래서, 미안, 오케이. 제일 MVP한테는 의자. 듀오백 의자 드리고. 우 대박, 이거 줘요? 예이! 어, 대박. 듀오백 의자를 드리고 못한, 못한 사람은 샌드백에 돼서 만든 거야. 아, <웃음> 자 듀오 백을 네. 가질 것이냐, 아니면 샌드백이 될 것이냐. 네. 가장 먼저 일킬한 사람한테 헤드셋 주는 거 어때요? 가장 먼저? 오케이 오케이. 가장 먼저 일킬한 사람 헤드셋. 오케이. 자 하나 둘세 하면 준비. 오케이. 하나 둘, 둘 셋. 네. 마지막 게임이에요. 렛츠고! s 이 o 버텨야 돼. 오래 버텨야 돼. 사람 없는 데로 가서 진짜? 일단 버티자.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지금 내네 팀이나 여기로 오는데요? 방향 바꿔, 방향 바꿔, 절로 가자, 절로 가자. 야, 님 절로 가자, 절로 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우리. 여기 아무도 없지? 어, 네, 여기 응, 안 깼어요. 아! 미안해, 아, 싫어. 죄송해요 <웃음> 마우스 버튼 자꾸 눌려가지고 이게. 어? 싫어. 뭐가 싫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 죄송한데, 줄리 자꾸 혼자 얘기해요.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이 싫어. 아, 줄리 네. 어디 있어? 어떻게 무서워요. 줄이 자꾸 혼자 얘기해요. 저 네, 네,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여기로 가야 돼요. 링 안으로. 오, 오, 올라가 좋은 거. 저면 따라가는 여는데 따라. 빨리빨리. 올로 들어가야 돼요. 로 진짜 빨리 가야 돼요. 진짜 빨리 가야 돼. 총총 넣고 때총 넣고. 야, 다막깃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기 들리지 나는 오빠는 진정한 이 게이머라서 안 듣고 하잖아. 난이 듀오 듀어, 백 의자의 진동으로 나는 게임을 했어. <웃음> 멋있으신데. 미안해 나 겁쟁이야. 어떻게 해 줄이? 왜왜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왜, 왜 아, 대박 이거 뭐야 아, 어, 저기 사람이 어디가? 어디이쪽이쪽사람 있어요. 어야 수윤이 야 수윤이, 리와 이리 와잠 있어요. 무선은 가만히 있어요. 어디 어디 <웃음> 어디에 사람 있어? <웃음> 거만 어 <거만. 웃음> 아, 뛰어 뛰어 뛰어 어 뛰어 뛰어 아, 뛰어. 어뛰어 야, 어 그 우리 살아 있어. 아 야, 야, 야. 이거 하지 말라고. 마우스 이 아, 있 무서워. 저기 지붕 어 있는 거야? 나출 중이야. 연이야. 나 살려 빨래줄.. 줘. 아, 아, 아, 아, 아, 어떻요 무서워. 아, 아, 아, 아깝다, 아깝다. 아, 아, 아, 야, 너만 남아서 너 들어가야 돼. 어? 야, 너네 뭐야? 아, 어떻게 다 죽었어? 와, 아, 뭐야? 짜증 나갔다고 거짓말하지 마 다시 했지 아 리얼루 진짜 리얼이야 지+ 지+ 지 야+ 야큐 이런 거막써 이제 오 해놨다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G, G, G. 야, 야,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희찰팀. 오! 오, 야, 아니 우리는 우리 그래도 나름 엄청 오래 살았는데. 죽었지, 죽었. 진짜로. 어? 그럼, 마지막 걔네 이겼으면 1등이었나 봐. 얘네가1등했어 아, 진짜요? 대박 어, 아 일본 프로팀이었지. 일본 프로랑 붙었대. NC, NC팀. NC팀? NC빌리지. 와, 일본 프로랑 붙었대. 자, 그러면 MVP 인 연희한테는 제가 헤드셋을. 아. 못했어, 아. 아. 맞아. 응?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연희, 빠빠빠빠빠. <목소리> 저희가 이 선물을 준비했는데 여기에 <목소리> 특별히 저희가 주는 선물은 이게 아이돌들에게 꼭 주는 이유가 이게 마이크가 달려 있어요. 음. 다음번 음악 방송 때 이걸 차고, <목소리> 다음번 음악 방송 때 이걸 차고. <목소리> 저는 오늘 너무 고생한 줄리에게 네? <목소리> <웃음> 의자는 내 거예요. <웃음> 주리, 나 집에 갈때 이거 타고 갈 거예요. 매니저 보냈어요. <웃음> 집에 갈때 이렇게 타고. <웃음> 그럼 <웃음> 셋이 <웃음> 가위바위보. 오케이. <웃음> 그리고 <웃음> 주인은 정해야지. 어, 주인은 주인, 정해야지. 주인. 안 내면 수를. 어, 잠깐만, 잠깐만, 죄송한데. 주리는 상대 없는데 왜 끼는 거야? <웃음> 잠깐만, 주리야, 너 진짜 왜, 왜 이걸 보고 있어? 얘는. 넌 <웃음> 좋잖아. <웃음> 주리야, 주인. 이거 아, 뭐가, 뭐가 보이는지 한번 해봐. 어. 해봐, <웃음> 시작. 자뭐 보여요? 이걸레스뭐 수... 수... 아! 보여요 지금? 희철 어, 어. 희철우 희철우가 보여요자 <웃음> 셋이! <웃음> 어. 어 너도 줄이도 하고 대신 가위바위보 꼴찌 한 사람은 숙소에서 아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어, 네? 어? 아, <웃음> 진짜로? 자, <웃음> 너무 잘해 앉아, 앉아. <웃음> 가위바위보! 가위, <웃음> 오! <웃음> 오! 자 가위바위보! <웃음> 오! 야, 야, 야 너무 재밌어. 아 이거 받아 이거, 이거 받아줘. 자 지금 아, 수윤 그래. 가운데. 안내면 친거 가이바보가이바위 보. 와. 아, 아, 아, 아니 너는, 너 뭐야, 너는 너는 안잖아. 그래. 자 수윤에게 의자를 드리겠습니다. 아, 아, 자 수윤. 아, 자 아, 오늘 어땠는지 우리 수윤이는 앉아서 이제 마지 왕처럼. 그렇지 가운데 앉고 둘이 양옆 에서고 여기. 자 수윤이 오늘 어땠어요? 아네 오늘 정말 재밌었고요. 이렇게. 레전드 재밌다. 클럽에 나와서 음. 제가 이바이브 이겨서 의자 얻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결국 갈바이브 <웃음> 이겼어요. 야, 진짜 뭐 어, 게임 실력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갈바이브. 어. 아 근데 생각보다 로켓펀치 친구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깜짝 놀랐어. 야 역대급으로 잘했어 진짜. 어? 진짜? 연이가, 어. 지금까지 나왔던 어, 진짜 잘했어요. 아이돌 중에 제일 잘했어. <웃음> 진짜 역대급. 으로 아, 계속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웃음> 자 주리. 오늘 네! 어땠어요? 주리. 조금 아쉬운데 더 게임을 하고 싶어요 아니요, 주리씨는 이제 게임 그만해도 될거 같아요 주리 이렇게 네. 손가락 접혀요, 손가락 접어봐요 네 접어요? 네. 게임도 접어요 <웃음> 게임도 <웃음> 접어요 <웃음> 앞으로 는 아, 아! 무대만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열심히, <웃음> 같아요 열심히, 어. 열심히 자, 아니, 마지막 우리 주리 내가 준 테셔스! <웃음> <웃음> 버렸어, 이정도 버린 거야 아! 아! 아! 주잉 요것은 쓰레기가 아니에요. <웃음> 진짜 아니에요. 곰이잖아. 곰이잖아. 입고 아. 다녀요. 오케이. 네. 자, 마지막 오케이, 연이 오케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어, 평소에도 이렇게 게임 좋아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멋진 선배님들이랑 같이 게임 재밌게 오. 하고 갈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 멋진 선배님에서 선배님. 망설였는데. <웃음> 아, 멋진 선배님. 너무 아, 아, 억지로 묻힌 한참 생각한 것 같은데. 어. 자, 오케이. 아무튼 오늘 함께해준 세 분께.